태어 기분이야 약간 그까태 기분이야 새로운 공기의 기분이 좋아 어? 조화를 살리자고? 그 기분이 좋아 아, 너무.. 너무 약간 아.. 이 <웃음> 괜찮아? 네 모두 잠든 사이 우리의 기쁨이 떠올라 누워가워가 달빛을 oh, 걸어가는 마이네임 빛이 다는이 순간에 다는예아 yeah. 좋습니다! 와카 와카 와 문 와카 와카, 와카, 문 와카 네, 감사합니다. 형, 여기 제가 그문 와카 와카 그 moon w a k k 약간, 뭔가 지금 문 와카 약간, 뭔가 문 와카 와카 k 와카. 와카, 와카. 와카, 와카 네. 달빛에 노래 부르자, 자, 오케이. Okay. 달빛에 노래 부르자. 안녕하세요. 공기 밟아 걸어 올라 잡아 우리 두루상 상해 봐. Oh yeah yeah. 준비. Yeah. 준비하고 있어! 준비하고 있어! 워카워카무워카워카워 e 다시 듣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너 w 기로가 감사합니다 아네 아. 아, 네? 네? a k e u o u a t o u t o u u a 어어얘 e a h 얘네주 여기를 하이럼 쳤다. 저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렇지. 거미네 의주이 어제의 후회. 오케이 들어보세요. 네. 형 이런 거 어때? 네. 어차피 좀 유닛 리버스나 좀 재밌게 어, 어, 어. 좀 재밌는 거 하나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고는? 어 그래, 그래. 그래서 그서 14살의 몸둘 조아라 던두 자릿수 두 개가 이제는 둘다둘 두... 디노! 어 그래 한번 래한번더 보자 오케이 오케이 디노! 디노! 디노! 야, 이거, 이거 오케이 오케이 디노가 좀더잘들는지어아던두 자릿수 두 개가 이제는 둘다둘 디노! 어야 지금 좋다 이거 쓰면 될거 같은데 오케이 항상 말하지만 메사일이 나는 베스트지 이렇게 할까? 빨리 빨리 한번 해 볼게. 어. 시가 호랑이 라나 주작은 증거. 머릿속 풀리지 않는 큐브. 돈 <목소리> 호랑해. 아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호랑해. <목소리> <환> <목소리> 완벽하다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나와라. 야, 아, 아. 그가 보자. 네, 어, 네. 일단 그냥 감대로 일단 해 볼게. 오케이 오케이. You don't stop. Oh. 지금 이 순간 잼. 아, 여기 어떤 통으로 해? Yeah, 지금 이 순간 오케이 오케이. 아. Okay, okay. oh. 지금 이 순간 잼. 오케이 okay, 이거 똑같이 한번 더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<웃음> 어때? 좋은데? <웃음> 어, 좋은데? 아, 어, 잘 <웃음> 저... 건가? 오케이. 수고. 얍. 재밌네. 썼습니다. 들려 줄게요. 들려 음. 줄게요. 음. 아 근데 바뀌는구나. 아, 바뀌는구나. 아, 일단... 에게는난 한없이 너무도 소중한 걸 그거지 그거지. <웃음> <웃음> 그거. 이제 형이 하고 싶은 대로 <웃음> 하는 <되는> 거야. 우리 <웃음> 우리의 주무인데저 앞에 너무 끌었어 지금. 그렇지. 나, 나에게는 넌 한없이 너무도 소중한 걸. 어, 괜찮았어. 들어볼게. 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거지 그거지 그거지. 한없이 너무도 소중한 이거지 고지. 고지. 고지. 고지. 그냥 하는 거야.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다고 <웃음> <웃음> <괜찮아. 웃음> 다고 됐다, 됐다, 됐다, 고다고 내가 있 잘하는데? 고생했는데? 고생했다. 에이, 수고했어. 네, 고했어습다 이거지 이지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 하나 더 오케이. 내가 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. 좋아. 야 잘한다. 어. <웃음> <진짜. 웃음> 이거지야 <웃음> 어,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원우 형 <웃음> 형은 수고했어. 아 어, 고생했어. <웃음> 미안하지 마 걱정하지 마고서하지마 이제 오지 마야 좋다+ 좋다 야, 너, 너, 좋다. 어, 야 너무 좋다+ 좋다+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좋다. 야 나, 좋다. 이거+ 어. 나, 이거 좋은 어, 좋다+ 좋다 이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이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거+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+ 이 달고 달 오케이